아, 바로 다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엑솔라 프라임 초이스 2등, 주식회사 외계인 납치 작전에 피그 로맨스 축하드립니다. 네, 2등 축하드립니다. 어, 엑솔라 프라임 초이스의 2등이었구요. 바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데블 위드인 사과스 아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수상소감 이번에 좀 들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외계인 납치작전에서 피그로맨스를 제작하고 있는 최용찬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3년간의 개발기간을 지나서 이제 얼리 억세스를 출시할 것 같아요. 그 스팀 상점이 열려 있으니까 찜찜 위시리스트 많이 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팀원들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3,000 달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